이렇게 다 빼가지고, 내장까지 다 드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음식은요, 백고동입니다. 백고동. 백골뱅이라고 또 불리는, 어, 녀석인데, 요거는, 제가 따로 구매를 한건 아니고, 제가 그 방건조 도루묵하고, 그, 제가 가자미, 예, 가자미 구이하려고 좀 구매했던, 어, 제가 좀, 오랫동안 좀 이용하고 있는, 어, 포항 정식 한수산. 거기서, 가자미하고, 도루묵을 구매를 했는데, 요거를, 어, 좀, 좋은 게 나왔다고, 맛한번 보라고 이제 따로 보내준 거예요. 무슨 뭐 촬영을 해달라 뭐 그런 것도 없고, 상태가 굉장히 좋다고, 맛좀 보라고, 좀 보내줬는데, 이 삶아서 하나 까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웃음> 너무 훌륭해가지고, 야, 안 되겠다. 이건 좀, 영상으로 좀 남기고 싶다 해 가지고 제가 오늘 부랴부랴 좀 영상을 어게 됐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포항 정직한 수산, 어, 네이버에서 포항 정직한 수산 검색하시면 어, 그 사이트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진짜 이거 너무 맛있습니다. 예. 그딱 받자마자 물에 한번 살짝 헹궈 가지고 팍끓는 물에 딱 집어넣어 가지고 딱한 20분 삶았거든요. 예. 삼코 하나 까먹어 봤다 이제 죽여 주더라고요. 진짜 맛이. 아. 자. 김말 필요 없이 먹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근데 이거 물이 처음에 차가운 물에 해가지고 넣어서 삶으시면 이게 잘안 나와요 살이 아이고 이거 물이 팔팔 끓는 상태에서 딱 이쪽 백고동을 좀 넣어야 이렇게 딱 나옵니다 아, 내장이 조금 덜 나왔는데 요거 내장까지 해가지고 신선한 거다 다 바로 이제 드셔도 상관없어요. 네. 어. 내장에 쓴맛도 전혀 없고 내장 자체가 진짜 엄청 고소하면서 살은 되게 탄력 있고 잘 씹히고 쫄깃하면서 아 진짜 맛있습니다 죽여줍니다 진짜 아아 아, 사사 아. 기회 되시면 요거는 꼭 한번 좀 드셔보시길 희망합니다 진짜 맛있었습니다 어 이렇게 좀 돌리면서 까야 내장이 전부 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 이렇게 초고추장 같은 거 살짝 찍어서. 네. 어. 살살살살 살살 살살 이거 돌리면서 빼야 아 내장이 전부 다 나오네 오 아이 좀 끊어졌다 헤헤 이게 바로 조업해가지고 얼리지 않고 이게 바로 온거다보니까 아... 탱글함 부터 해가지고 음? 큰놈 어허이 okay. 어우 빠졌다 턱 소리 나면서 이게 빠져 네. 와 오우 야잘 빠졌다 와쏴아서 어. 아, 진짜 이거 내장이 죽이는데? 근데, 네, 나오다 많이 내장이. 아유. 에이, 내장이 맛있는데, 내장이. 안 나왔네. 어. 이게 소라 종류라 이런 건 내장이 조금 쌉소름한 맛이 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전혀 전혀 단 1%도 뭐 쓴맛 없고 어 아, 내장 마저 파먹고 싶은데 아, 안 나오네 제가 봐서 이거 진짜 오늘은 아, 무조건적으로 완전 소주에 완전 찐친이다 이거. 그리고 이게 껍질이 생각보다 두껍지가 않아요 좀 이렇게 한 번씩 좀 쌈다가 살짝 깨질 수 있으니까 이거 살짝 좀 조심해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좋아서 와아 떡 살도 다르지만 내장이 너무 고소해요 어. 야야야 다른 양 필요 없습니다. 이 젓가락 같은 것만 탁 꽂아가지고 살살살 음. 돌리면은... 네. 아, 이런... 에이... 실패... 아, 그냥 내장 맛을 포기할 수가 없어. 지금... 어, 하로 봐. 음. 껍질이 얇으니까 주의해서, 예. 네. 나와라, 나와. 야! 에헤이. 나온 아, 내장 맛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진짜. 엎질하지신 나온 거좀 조심하고. 자, 이번에 사라지는 마술이 아닌, 천천히, 네. 한번 음미하면서. 아우! 아. 아름답다, 아름다워, 진짜. 아자 아, 사사. 와. 어, 남김없이 다 먹었다. 아, 진짜 오늘 또 맛있게 한번 좀잘 먹어봤습니다. 이 백고동. 아, 저는, 요거,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드셔보시길, 진짜 오늘또좀추천 하고 싶습니다. 아, 정말 훌륭합니다. 아, 술안주로도 좋고, 그리고 좀, 예, 따로 요거를 뭐 탕을 끓여도, 어, 탕을 끓여 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 뭐 비빔면 같은 거 해가지고, 만, 어, 드실 때도 싹 넣어가지고 드시면, 어, 진짜 최고일 것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사장님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이 바이